저기에 시체 강구 나왔대. 왜 나왔을까? 자, 상황. 내부에 여섯 명의 용의자가 있대요. 살인 당시에 여섯 명의 용의자가 이 장소에 있었고, 모든 단서를 확인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하네요.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나봐요. 용의자를 찾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신체를 수색하고, 무기까지 찾으라고 하네요. 살상 무기? 여기 숨긴 거 아니야? 곰. 곰 수상한데? 여기다 숨긴 거 아닐까요? 확인해봅시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일단은 어뭐 얘기를 해주는데 손목시계? 손목시계가 음, 티무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청소부가 수상하대. 청소부. 그러니까 올렉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올렉의 승진을 축하해주려고 모였는데 올렉이 죽은 거지. 사하예프의 짓이라고 하는데요. 사하예프는 누구지? 청소부가 뒤편에서 뭐 발견했다는데? 뒤편에서 뭘 발견한 거지? 청소부가? 음~ 올레기 이 친구 사이에 프한테 빚을 졌다고 하네요. 올레그가 죽길 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간 추리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죽은 건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근거는 있어. 청소부한테 말을 걸라는데 청소부가 어딨지? 아 저기 있다. 밖에 아니야. 저 경찰이고 청소부가. 여기 있네요 청소부 쓰레기를 버리려 했는데 창고 문은 잠겨있고 열쇠가 없어졌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가 시체를 발견? 죽기 전에 베레모를 쓴 남자와 카드놀이 하다가 싸우는 걸 봤대 베레모 쓴 남자한테 그럼 뭐 말을 걸어야 되는 건가? 베레모 쓴 남자 자 모자 쓴 사람이 이분밖에 없거든요 신체를 수색하래 신체 수색 신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이콘안 뜨거든요? 신체 수색 아이콘안떠 신체를 수색하고 싶은데 음일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신체를 수색해야 된대 근데 신체 수색이 음 버튼이 없어 살상 무기부터 찾아볼까? 그러면 살상 무기부터 찾자 어디다 보냈을까? 칼? 살상 무기 여긴 뭐 없는데? 밖에 있나? 아까 전에 밖에 나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위치를 봐보자 그러면 어디서 죽었는데 죽은 위치를 봐보죠 뒤쪽에서 죽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건물 뒤쪽 아 여기 있다 아 여기서 죽었구나 조사를 해봅시다 손목시계? 손목시계에다 V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지 아까 손목시계에 누가 훔쳐갔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용의자인가? 자외선 손전등으로 살인에 쓰인 무기를 찾아야 한다 자외선 손전등 가지고 있지 어?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 한번 따라가보죠 오.. 일로 쭉 따라가면.. 어 아, 근데 네. 잠깐만 건물은 이쪽에 있는데 왜 밖에 이렇게 신발이 있지? 아, 아 무기를 버렸구나. 주방용 칼. 아마 여관에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잠 여기서 근데 신발이 더 이상 끊겼어. 발자국이 더 이상 끊겼어. 왜지? 신발을 벗은 건가? 신발을 벗었나 보다. 오케이. 일단은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칼. 가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어? 뭐야? 풀어줄 수, 풀어줍시다? 아니야, 아직 풀어줄 순 없고. 범인을 아직 찾진 못했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증거가 손목시계와 주방용 칼이거든요 손목시계 아까 손목시계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 바실모린 이 망할 손목시계는 수세대 동안 우리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범인을 잡기에는 안 되지 증거가 신발이 있는지 보자 신발 있어 신발 있고 신발 있고 다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있어 창고 문은 잠겨있고 열쇠도 없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죽기 전에 베레모를 쓴 남자 카드놀이 하다가 싸우는 거 봤습니다 모자 쓴사람이이 사람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손목시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바실몰인 이 사람이 법인인가? 주방용 칼, 베레모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 모든 증거가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일단 그럼 바텐더랑 바텐더부터 풀어줍시다 바텐주는, 바텐더는 는바텐뭐 일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사망추적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정원에서 파티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시계를 보여줄 수 있나 봐보라고요? 시계? 시계를 보여줄 수 있나? 시계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갑자기 근심이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정원에 뭔가가 있대요 파티의 흔적? 파티의 흔적을 찾으십 여기 정원, 정원에서 이제 죽었었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파, 여기서 파티하진 않았을 것 같죠? 그쵸? 쓰레기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정원은 여긴가? 여기서 파티를 했다는데 뭐 없는데? 자 아, 일단은 파티 흔적 찾았고 용의자를 심문하세요 용의자를 심문하러 가봅시다 이 사람이 제일 의심 되거든요 아침 7시에 모였었습니까 다같이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술이 떨어졌고 죽은 사람이 화장실을 갔대요 티무르가 술병을 가지러 바에 갔고 나머지는 정자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티무르가 의심 된다는데 저 사람은 티무르가 아침에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왜 얘도 티무르를 얘기하지 사이에프는 자고 있었대요 살인이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은 자고 있었다고 했고 청소부가 건물 뒤편으로 가는 걸 봤다? 티무르? 5단에 뭔가를 숨기려고 했대요. 청소부가. 청소부. 청소부는 담배 피우러 갔는데 손님 한 분이 건물 뒤쪽으로 보았고 그 사람이 티무르래요. 왜 갑자기 티무르가 의심이 된다고 하는 거지? 손목시계는 근데 얘 건데 손목시계는 티무르가 아니라 바실모린 얘 거거든요. 바실모린이 의심됐었는데 갑자기 티무르 얘기가 나오네. 아 잠깐만. 어, 어 자, 뭐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눌렀어, 눌렸어. 청소부가 아침 6시에 티무루가 혼자서 화장실 뒤편으로 가는 걸 봤대요. 아, 제가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일단 바실 몰임 풀어줬거든요. 남은 사람이 이제 청소부랑 티무루 둘밖에 안 나왔어. 보관소를 수색하세요아이 설마 엔딩이 여러 개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보관소가 여기 같은데? 여기를 수색하래요. 뭐가 일어나진 않고. 여기가 보관소가 맞겠죠? 왜 아무것도 없지? 뭐 없는데? 보관소? 뭐 없어 뒤편으로 가볼까? 보관소 뒤편 보관소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란 말이야 보관소랑 죽은 위치랑 연결되어 있어 죽은 위치는 여기고 보관소는 바로 근처야 근데 보관소랑 식당이랑 연결되어 있고 살인을 했은 칼은 주방용 칼이야 그러니까 여기 피가 묻어있잖아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뭐 증거가 없는데? 건물 뒤편에도 증거가 없어 보관소에 다시 가보죠 보관소 자 여기가 이제 보관소 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내가 못 보고 있는 증거가 있나? 혹시? 천천히 구석구석 확인해보죠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놓친 게 있다고? 아! 칼로 찢거나 할수 있을 것 같긴 해 칼로 한번 찢어볼까요? 없어졌다. 이것도 아이 아닌 건가? 아닌데? 더 이상 없어 의심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지? 없는데? 증거가? 뭐를 빼먹었을까? 빼먹을만한 게 있나? 오, 오랜만에 추리하니까 재밌네 고민하는 맛이 있네요 클릭되는 곳 없네요 클릭되는 곳은 없고 어? 아 조그맣게 뭐 있다 편지 지휘관 명령한 대로 저는 올렉 보그나도프에 대해 조사했고 KGP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아 KGP의 단원이었구나 밀고자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아카리스탄의 영원한 자유를 티무르 티무르네 아올레기 밀고자였고 티무르가 근데 그러면은 왜 손목시계는 왜지? 손목시계를 왜 아, 범인이 티무르 티무르가 범인이 맞네 아 밀고자구나 아 티무르의 아내가 올렉이 밀고 해가지고 잡혀간다 보다 어? 아 이거 결정할 수가 있구나 체포할지 은폐할지 결정할 수가 있네요 아 지난번에도 선택지가 있었는데 체포할까요? 아 내가 이거 하나를 선택할수록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한쪽 성향이 되나보다 지난번에는 그 불법 이런거 다 체포했죠 그쵸? 근데 그때는 체포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했는데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티으로도 결국에 올렉을 죽였잖아 올렉이 아무리 밀고자긴 하지만 체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팀으로는 신발 아래에 숨겨져 있던 칼을 필사적으로 꺼내 당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이코프 경위가 빨리 반응해 다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범인은 병원에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아이구야. 끝!